영남이는 한 푼이라도 벌어보겠다고 오늘도 직업 속에서 앞을 기웃거리고 있었다. 하지만 일자리 찾기가 하늘의 별따기인지야 할수 없이 집으로 털레 털레 돌아갈 수밖에 없었다. 지금지긋해서 당진하고 못산다 못살아 안산대 못살아 미영아 그러지마 난 너무 쉽게 할 수가 없어 당진하고 음, 이라이키다이라이겠다 미영아 사람 둥이 애인 하나 갖고 싶은 날이 있다. 어느 날은 문득 사람 둥이 애인 하나 갖고 싶은 날이 있다. 뭘 먹을까? 어디 갈까? 뭘 하고 싶니? 묻지 않고 입속에 혀처럼 척, 척 감기는 그런 옛날에 갖고 싶은, 배치의 속도보다 더 빨리 변를 따고, 손끝의 움직임만으로도 따뜻해가 벗겨 입고 내려갈 수 있는 사람. 그런 사람. 음. 그렇게, 그렇게 속이 빵 돌리게 후련해지는 반대. 애인하나 갖고싶은 날이 있다 미영아 바람둥이 미영아 애인하나 갖고싶은 날이 미영아 있다 미영아 미영아 미영아 미영아 미영아 약해지지 마 <웃음> 있잖아 불행하다고 한숨 짓지마 햇살과 산들바람은 한쪽 편만 들지 않아 꿈은 평등하게 꿀수 있는 거야 나도 괴로운 일 많았지만 살아있어 좋았어 너도 약해지지 마. 약해지지 마. 너도 약해지지 마. 약해지지 마. 아이고, 이게 누군 겸? 어디 아프나? 얼굴이 막 부시부시 부식, 하네. 아따, 고 어, 쉽게 사서 산다는 거 그거 쉽게 생각하면 참말로 시범이라복잡하 생각하면 막 골대 느는기지 바람 불면 보는갑다 하고 바람 참는는갑다 하고. 거기 사는 기지 뭐. 내가 때 쌈해고 지랄 캐봐야 아, 무서이 엄카이야시제야시제 내도 여자지만은 마 여자는 야신기라 이자풀에서 봄아 시고 신기 여잔데 이자풀에서 봄아 시고 신기 여잔데. 인생은 나에게 술 한잔 사주지않았다 겨울밤 막다한밥 먹듯 포장해져서난비노주머니털털털어몇 번이나 인생에게 술을 사주었으나 인생은 나에게 단한 번도 사주지 않았다 눈 내리는 날에도 두려움꽃 피어 따지는 날에도 인생은 나에게 술 한잔 사주지 인생은 나에게 술 한잔 사주지 단추를 채워보냐 아니겠다 세상이 잘 채워지지 않는다는 걸 단추를 채우는 일이 단추만의 일이 아니라는 걸 단추를 채워보냐 아니겠다 잘못 채운 첫 단추 첫 연애 첫 결혼 첫 실패 누군가에게 잘못하고 전하는 밤. 잘못 채운 단주가 잘못을 깨우는다 그래 그래야 산다는 건 옷에 매달린 단추의 구멍찾기 같은 것이야 단추를 채워보니 알겠다 단추도 잘못 채워지기 쉽다는 걸옷한벌 입기도 힘들다는 걸 단추를 채워보니 알겠다 모든 걸이기도 힘들다는 힘들다. 걸